이것도 무슨 소리야? 어? 좋은 기지 좋은데 지금 한잔 먹고 노는 바인데, 앞에는 말이야. 그래 놓고, 밤중에, 밤중에 등 말하자면 이제, 크, 만 밤중에 말이야. 불도 없는 말이야. 어? 그런 집에. 아주 사람도 없이 아주 조용하니 아주 참말로 접적하다, 그 말이다. 앞에 말은 반대야 추천수자 월맹, 월메, 월맹기라 추천이라는 그네줄이거든그네줄이 나무에 틀찌려 있는 분이 다른 하나의 피시가 있더라, 그 말이야. 어? 아주 참말로 고요하고 접적하더라. 이 말이다. 근데 앞에 말은, 엠, 우시장인자그 사람들이 말이야. 한자 묻고 흥충구히 노는데. 그때는 언제냐면은 아주 참 만화방 럼 말이야 꽃이 만발한 그런 봄철 참 좋은 때더라. 이래 놓고 한밤중에 우드니 응? 집에서 말이 야 불도 켜지도 않고 사람도 아무도 없한데말이야 그네 뛰는 그네만 만들면은 나무에서 만드는 그 뒤라 있는데 달아후나 빛이 참적정여야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진짜 탈인 그게 불타게요 사람은 뺐는데 김진이 뺏야 한다고 막 김진이 그대로 준다 그말이요 그다음에 그 반대로 어 김진이 뺀데 이제 사람을 이제 그대로 준다는 그 기이거든. 앵봉 출란에가성하리요꽤 꼬리 말이요꽤 꼬리가 봉을만났거든어꼭 꼬리가 봉을 만데 꼬꼬리가 꼬꼬리가 그 이제 범에 속는 거 아니야. 오래 꼭 꼬리가 와서 만되면 이제 아주 우르산대말이요 우르싸한데. 봄이 돼서 딱 뜨다에 참 좋더라, 이 말이오. 행봉춘란의 가서 말이라, 예. 듣리가 이제 딱 뜨다 봉을 만내니까, 그, 울음을 운대. 그 울음이 참 뭘로 듣기에 좋더라, 그 말이오. 인봉, 어? 임봉, 인봉 식평, 속임니다 사람은 어떤 태평 성세를 만났어. 음? 전장도 없고, 아무 전장도 없고, 말이야 전장도 없도 없는 동시에 만지미 시와 연풍이어서, 참말로 풍요해져가 이 말이야. 모든 것이 만드니 참말로 인자 풍부하다 말이야. 아무 정장태평성세에 말이야. 그것도 쪽에 시화영풍에 풍요해들고 이리 되시면 얼마나 좋냐고 말이야. 그런 좋은 우들이막참요술세계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한 소금재야. 어떤 입이 말짝 벌지가 아무 리안쓰러섬다그 말이야. 입이 다 벌렁벌렁해. 입이 사서 어디 가도 참 좋고 말이야. 이 사람을 봐도 그만 참말로 웃고, 저 사람을 봐도 웃고, 하나도 말이 진심내고, 성내고, 하뭐 싸움한 건 없다고 말이오. 어. 아주 좋은 태평성세에 뭐, 쎈 뭐, 저, 전쟁이 있나. 아주 이제 풍년주고 해가지고 이렇 좋은데 뭐, 그걸 서로 서로 뭐 싸우고 뭐, 저게, 할필요가뭐 있나 말이오. 어. 그러니까는 이제, 참이이 성세, 시 평화한테 말이오. 이제 풍년주고 이라고 살기가 좋아서. 사람사람도 많이 춤추고 노래 부르고 우뜩 웃음꽃이 어디 고마는 간판을 맞으면로서로믿고 말이야 하나도 없든지 찡그리고 실한 그런 기세는 하나도 없더라 그 말이야 깊은 낙화가 수수거냐 몇 조각 말아자면은 낙화 떨어진 꽃이 말이야 물을 따라가느냐 이 말이야 물이 주스쭉 내려가는데 그게 뭐엇 이제 떠내려가냐면은 떨어진 낙화가 떨어져 간다 그 말이야. 낙화 어? 물이 떠는데 물이 이제 개 오리스가 물이 줄줄 흘러내려가는데 그물 위에 말이야. 응? 물 위에만 되면 이제 꽃이 둥둥 이제 떠내려가는데, 그게 결국은 깊은 낙화가 수수 그냥 몇 조가 얼마나 된만안 되면 은그 낙화 꽃들이 말이야. 떨어진 꽃들이 물을 따라서 가느냐 그 말이야. 어? 물 따라가느냐 말이야. 일성장적이 추내 나라다 말이야. 일성장적. 피를 부는데 에? 한 소리 피를 소리만 진 피를 소리가 추운데요 저마음대면 구름이 좌우가에 찌는 말이 저 사곡대에서 피를 소리 나더라 이 말이야 물을 마음면 줄줄 흘 내려가는 거 아니야? 에? 물을 줄줄 흘러 내려가는데 꽃이 만음면로 둥둥둥 떠서 밑으로 둥둥떠 내려가는데 말이야 구름이 꽉 찌가 있는 말이야 산삼뽕가 어디 비단에 구름이 꽉 찌가 있고 그삼뽕리 거기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피를 소리가 에? 좋은 피를 소리가 어찌지? 참 일일이 해삼서 소리가 났더라이 말이야 이것이 이제 뭐엇이냐면은탈경불탈이지 경제는 이제 뺏고 사람 그대로 둔나는 이제 그개소입니다 말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그 취미는 좋지 그냥 뭐 보통 싫어 보더라도 그 다음에는 인견을 양구탈이야 사람은 경제에 다 뺏어 삔다 지금 이 말인데 둘다 같이 다 뺀다 그 말이야 당당 이기 주례정 한데 말이야. 당당 한 이기. 아주 만 되면 어으니막그 사람 이기가 말이야. 떻게만 되면 막천상 천날 만이면 다할 수가 없어. 아주 살이 무섭다고 말이야. 그 이기가. 아주 이기가 당당해서 무서운데 말이야. 주례정이야. 네성병력이 무섭다고 그지만 하지마 가지 말는 말이야. 그 어떻게 이, 이 사람 이기가 당당한지 네성병력도 만하지고그 사람을 보고 따라 가또 무서워 도망을 간다 이 말이야. 쟤야, 그런 사람이 어딨겠어? 응? 음? 여성병력을 쫓는 그런 사람이 없냐? 이어냐그 말이오.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하도 이기가 당당해서 무서워서 말이오. 예, 여성병력이 만드면 도망을 따간다 말이오. 그건 아주 우스겸 만드면 경계를 말하는 것이야. 능능위풍 국상설이다. 아주 능능한 위풍. 응? 음? 아주 그 위풍은 늘지 국상설이오. 보통 보면 모든 것다 죽이는 거는, 예, 여름에 참으로 웃이 만드면 뭐 초미 우구조가 있다도, 설이 가 온, 맛, 눈설이가올것 같더니, 그, 막, 음, 초미이 전부 다, 다 시들어, 다, 만드면 떨어져. 다안 죽을 빌이야. 시들어 죽 빌거든. 어?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위풍은 또 어떻게 그고있냐면은 국상설이야. 음? 그 눈과 서리부터 더 무섭더라, 이 말이야.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뭐 이, 그, 그 법이 이제 근본 자체를 말하는 것인데, 근본 자체는 말이야 니승백이 안만 붙듯 가지 말어, 니승백녀로 네 쫓는 말이여. 큰 무서운 곳에 있고, 응? 실제 진짜 참말로 모든 생명을 기인 당한서 눈설이 말이여. 설이 붙든 뭐지 설을 맞은 우진지 저게 나무의 풀이풀이라 풀립, 무슨 나무의 풀잎이라 가더라도 아무리 우진지 신신한 시퍼리 하였더도 설이 맞으면 그 말이다 가말이 응? 그러지만은 실제 스면안 되면은 참 법을 갖다가 바로 알고 말이여. 그법법에그법그 그, 그, 그, 그 근본 자체라는 것은 말이여. 중서를 보면 다무슨다그 말이야 장군 영가의 참행만 하니 장군이 만대면 뭐이 대전이 말이야 착 호령을 해가지고듣지 만대면은 저뒤넘들갔던 모가지 다 배해라 이것이야 다한으로다죽이라이 말이야 요새 원자한테 뭐 떤집이 드신 말이야 한참 뭐? 뭐 여러분 수십만명만 죽이듯이 말이야 하면 영을 일합시다 이 말이야 신검 일류에 천리해라 칼에 함을 벨쩡하니까 말이야 철리 말이야 전치가 다피 빠리겠다. 이게, 아, 아주 무섭지, 에이, 무섭단 말이야. 게 아. 이제 장군이 원을 내려가 있고 그것들이 만든 저것들이 지금 적국을 갔다고 무찔라, 점들을 마냥 죽이라 이렇게, 게 이제 칼에 한번 붙자 한데철리 말이야 온마라지면막 송장 무튼이 만든 상의들이 비로고 말이야. 전 철이 말이야 전치가 피바다가피더라이 말이라. 응? 이러한 게무시뭐무시 법문을 한다고 아까 뭐저기술타행하지또 이번에도 사람 죽이는 타령 한다고 말이지 이래 볼라지 말이지만은뭐술 먹고 사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법자체라는 것이 말이야 예, 칼한분두분휘내 두는데 찰리 말리에 어디냐 피가 많은 데막들 쏟아지시 말이야 그럼 아주 그법그자라는 것이 무서운 데 있다는 거. 야 어? 그래서 이 이제 법이라는 거 이걸 갖다가 보면은 불조가 상징한 것이야. 몰 때는 만드면 뭐그 참말 그 법이 좋은가 싶어서 좋은가 싶어서 알라고 애리쓰다 하던 말이야. 저 알고 보면은 말이야. 자 알고 보면은 불조가 상징이야. 부처 조사도 말이야. 그 근반 모르델 말이야. 에? 부처도 만드면만 뭐 결국은 참말 목이 두둥가 나는 것이고 어? 조사도 목이 두둥가 나는 것이말이야그 법이라는 것은 그리 실제에서참 무섭다가 그 말이야 그임재씨임씨은 그런 무서운 법을 갖다가 깨치기 때문에 말이요 법을 쓰고 이렇게 무섭게 신다이말이야 그걸 이제 사람과 그 경계를 다뺀대 하는 소리야 그러면 그 틈에 사람과 경계를 갖다가 그 반대로 다빼지않아니 한단 말이 어, 이게 살리는 시기도 이제, 이제 그걸는 물었거든 그 사람과 경계를 갖다가 뺐지않아는 그건 무엇이냐 이 문제. 왕등보전의 야로 부가라 응, 어? 웅김이 말하자면 이제, 툭, 보배만면안면 이제, 집에 서 올라서, 있는 제말이야 아빠가 이제 고런거 하나 나왔지. 응? 야로 고가요. 어, 야로가 만면안 되면, 들, 사람들이 다, 어? 참으로 노래를 부고 춤을 추더라. 여는, 오온 진천나 대기금 삼천대친식이야 말이야. 뭐, 지 앞에는 이제 빛바다가 되어가 있었고, 어, 또이 뒤에는 뭐안면 오온 삼천대친식이야. 전부 다 지금 꽃방울 돼 되는 판이야. 줄일 줄 말고 살줄 몰라도 안 되는 것이고, 살줄 말고 죽일 줄도 안안 된다 그 말이요. 정말 완전 무서운 곳이 있는 동시에 에? 모든 것이 다 죽는단 말이요. 이체생민 말이요. 다 죽는 동시에 말하자면 이체생명이다 살아나는 것 말이요. 즉 음? 말하자면 모든 생명이 죽는 것 이것이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고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곳 말이요. 이것이 즉 말하자면 은 모든 생명이 또 죽는 것이다그 말이요. 그래서 이 만드면 죽이는 것이 살리는 것이고, 살리는 것이 죽이는 것이고 말이오. 그것은 이제 차라리 자제하고, 참말로 만드면 이무해한 것이거든. 죽일 줄말고살지도못시고 살리지 말 죽이도 못 쉬고, 그란 법이 아니라, 말이야 죽이는 거 말고 살리는 거 몰라도 못시고 말이오. 이것은 이제, 모두 것이 이제, 자제했단 말이야 그래, 인자 그러면 이 그, 어떤 것이 이제, 모든 걸다 이제 참말로 사진다는 것이고 이제 데 성조천자가 좌명당하니 말이오 어? 성조천자 요즘 같은 말안 되면 이지들자면 성의를 웃든지 말안 되면 인기민주 인이 천자가 있다가 말이야그런 그래 천자가 좌명당해요그 참화 본연의 좋은 궁굴에 턱 앉혀서 정치를 잘 하거든 정치를 참잘한다가말이야새 생년이 음? 지난 진짜, 지난 침이라, 사회, 온 사회 말이야. 천남한 백성들이 다우천이만되면 이제 베개를 베고 말이야. 전부 콜고루 있단 말이야. 태평 무사만면안면뭐 아무 걱정이 없단 말이야. 낮잠 잘 걷어야겠어, 낮잠. 무슨 일이 있어, 뭐. 싸움할 일이 있나, 뭐. 불편한 이 있나. 하도 이제 좋은 천자가 나와가 있고, 요즘 같은 그런 천자가 나와가 정치를 잘하고 이러니까는 백성들이 뭐, 하도 편하고 뭐, 좋아. 좋았을 말이여, 아무사 말이 이렇고 한 낮잠을 하지막할 일이 없다 말이여, 어디 태평 무사한지, 응? 그러한 그러더라 이것이고 또 이제 풍류 소년이 말이야 그런 동시에 이제 풍류 소년이 도금준이야, 그런 도지점에 그 풍류 소년, 풍류라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고 허글 남자들 말하는 것이라, 아 어? 태평 생세 만되면은 뭐온 세상 사람들 백성들이 말이야. 이 백성들이 다 만되면 뭐 이제 좀 낮자마자 하도 좋아서 그랬어. 아까는 앞에는 그 인기 부투라는건 자꾸 이제 칼로 가서 사람 죽는 거만 얘기 안 했어. 근데이원이 반대다 그 말이야. 풍류 선언이이도군준 한데 말이야. 우등 풍류 우등 허글 남자들이 금준이야, 금준이라는 건저 저 술병을 말해. 술병을 갖다 머리 감면 겁을 감으면, 승금을 갖다 물을 저기 술병에 만들었다고 말이야. 아, 술잘 먹는 사람은 그냥 만드니 무신너지 사기 그릇가 아니무신뭐 아무리 대령 그리라 술만 주면 좋아하는데. 아, 그 두튼이지. 술도 좋을 뿐 아니라 술 담은 저기 그 술병도 말이야. 승금으로 맺는 날씨에 얼마나 좋나 그 말이야. 응?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풍류선생들이, 예? 풍류선생들이 만드니 지금 한잔 먹고 노는 바인데, 그 보니까 술도 참천나 일품뿐 아니라. 그막내 그릇도 같았나? 저거 숭고만 하면 나오고 아니 참 좋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많은 도화가 말이 예, 황사입니다 그런 동시에 저 봄이 돼서 말이야 그그 그, 후원에는 도화꽃이 이, 도화꽃이 꽉피가 있는데 붓기가 비단것도 아이 말이야 뽑기가 비단것도이 결국은 이제 중요 선생들이 좋은 웃지만 안되면 그물가에든 이런 웃디 술병에다가 병에다가 술로 한병 어떤 일이이까 오늘 메고말이이래지한잔 응? 먹는 반야 먹고 춤추고 노는 반인데 그때는 어디어디때어디고온다 가면 놀았냐 면은 도화꽃지 말이야. 비상끝웃 피가 있는 말이야. 이런 좋은 이니 참말로 그런 공원에 가서 말이야. 아주 춤을 추고 놀더라. 앞에 는칼 한번 번 벗쩍 하나 깨나고 천지 말이지 빛바다이고말이야 이분은 우찐 좋은 우찐 술 가입고 한잔 먹고 노는디 말이야우린참 비단같은 거였 그럼 도와꼬치 말지 만발이 아고 천지가 좀금고바아이고말이야 천지가 좀춤천지우 노래소리 말이일 이리 있잖아 참잡식 시계들아 이 말이라 요것이 인경구부탄한거이 이, 사람과 경계를 갖다가 다 이제 뺏지 않았는 말이야이래 말한 것이라 이그 다음에 총세인데 네 가지를 갖다 다 지금 말총괄내서총괄내서 말이요 총괄내서그 이제 이 한계성이야 천억만나는 창해하고 천 음? 천개만한 말이요 신의 물이 말이야 신의 물이 어찌 천가지 만가지 저게 만주기란 말이야 안 그래? 저산골짝마다만데면우니이 천가지 저게, 저 신의 물이 자꾸 물이 흘려내리게말이야꽤게 천개 만화. 응? 골짝은 만개가 되는데, 시냇물 흐르는 강한 곳은 이 천가지나 챙겨야 된단 말이야꽤 뭐, 만화천배라 가든지 천개 만해라 그런 건 관계 없습니다. 결국 만되면은 온우지만시상 말이오. 보면 만면골짝골짝 물이 막 흘려내리는데 말이오. 온 저게 여러 천개가 우지 골짜기 천가지 만간 이 골짜기 네. 안 돼. 그럼 그, 천 가지 골, 저, 그, 저, 골짜에 쓴 데를, 만 가지 골짜에 내려온그 개월 물들이다. 어느 가냐 고소로 가냐 하면은, 어느 고소로 가냐 하면은, 전부 큰 바다로 간다. 그 말이야. 전부 바다. 응? 아무리 저기 각각으로, 저기 동으로 가고 서울로 가고 물이 말지면 흘러 내려가지만, 결국 가는 곳은 바다거든. 전 전부 바다로 물이다. 보이더라, 이 말이야. 그런 동시에, 사세팔만이 말이야. 이 조제들어다. 사세팔만. 저, 기 사방 말이야. 우리 국정 전부 사방만말하오 천지 사방 말이야 팔방 말이 팔방 사방 팔방 팔명이 전체가 조치 제도야 어? 천자가 사는 만 되면 그 서울로 말은 전부 다 사람들이 모아들더라이 말이야 우리 한국도 안 그래 예? 이뭐 어디 어디, 어디 사천 만은 전부 다 만지 군부 중앙만 되면 이 서울이거든 결국은 이제 나라가 커가지고 사방 팔 원에 사명 팔방 하는 말이야 모두 우리 백성이 다 이게 음, 허터가 이리 살고 이리 하지만은 결국 중심은 어느 곳이냐면 서울다, 중앙, 서울다, 그 말이요. 그래서 각각만 서울이 중심이 되어 가 있고, 그것만 우리가모이가 모든 한게나고말이야 그래서 정치를 하고 이렇게 살더라이말이야그 앞에 말은, 물이 앞만 말이지, 응, 청가지는 가리 망가리로 흘러내리지만은, 전체가 다바아가서 모이고, 어, 사방팔방만안 되니 암만 백성이 흩지가 살지만은 결국 모이는 곳은 어디가 거냐면, 서울이 안 모이더라. 이말이야 전세의종례로무의로라 범인과 세인이 만드면 정래 두, 두 길이 없다 그 말이야. 어? 범인은 보면 만드면 막참아로 신이 붙이도못 되고 성인은 저 하늘 꼭대에 있는 거고 말이야. 어? 중세만 만드면 뭐, 안 것도 뭐뭐 뭐, 뭐, 지옥에 뭐 평생 살고 말이야. 미래에 따라 지옥에 살고 성불 할것 때문에 영원토록 뜰 극락생이면 사는 것지만은 그게 아니다 말이야. 그놀 그눈 감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말이에봉사 하는 소리야 하는 설다 그말이야 알고 보면은 중생이 불요 불이 중생이고 말이야범부가 짓신이고 성인이 본부다 그말이야 그래서 중생과 불이 둘이 아니면 뭐 본부가 신이 둘이 아니야. 어? 그렇기 때문에 범신의 종래를 무기로 뭐 야범부가만드이성있는말 부처와 중생이 만드이두 길이 아니야. 어? 본부가 중생이고 중생 중세. 중생 속에 그대로 부처고 말이야 부처 속에 그대로 중생이다 이 말이야. 이걸 갖다 앉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지. 벌써, 음, 너는범보고 나는 신이면, 나는 웃으니 부치고, 니는 중생에 가면. 그 사람은 법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막, 극장 관경, 죽, 죽다도 하라. 실제 때, 지 미친 웃으니 말이야. 그런 길내려 가있고, 죽다도 하여. 여러 길로 만드면 저, 저게, 음, 쫓아가지 마라 말이야. 길을 뻗어치면 만드면 저, 천달래 길망는길 이리도 가고, 동으로 가고, 서울도 가고 말이야. 서울 건네 가서 종로 내거리 가서 한번 서봐. 어떠니? 길이 많이 이리도 나고 저리도 나고 해서 한데 이놈 어디로 가는 길이 가야 될 자리가 없단 말이야. 어? 알수 없는데 내연보면 말은 대도는 투자 아니야. 어? 대로는 많이 큰 길에 많이 장안으로만 개부 길 하나뿐이라고 말이야. 하나 길 하나뿐이게네. 길이막 이갈래 자리에 나가있고막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하사하고 길은막 그건 뭐냐면 문문방 봉사들 미친 사람들. 저기 없는 사람들이 말이야 이길을 가야죠. 막잡아지고 저길고 잡아지고그 얘들 마으면 중생들이. 예, 참발로 인자 법을 모르기 때문에 요 봉사 학교에서말이야 지옥길로 가서 잡빠지기도 하고 저국세새길로 가서 잡빠지기도 하고 말이야 천당길로 가서 잡빠지기도 하고 축생길로 가도 사생육도를 만드면이 길로 저 길로 자꾸 잡빠지고엎어지고해산다말이하했산다고말이 응? 그런데 내용을 사실 알고 본다면교리지으로 보더라도 전치가 단말이 예. 부처도 찾아볼 수 없고 중생도 찾아볼 수 없고 빈민도 찾아볼 수도 없고 말이야 성인도 찾아볼 수 없는데 거어서 예? 만드는 뭐저 극락 세계 어진 뭐지 옥을어떻게 찾아볼 수 있냐 말이야. 예? 거짓말에 화장실에 가 화장실에 가든지 뭐라 가든지 말이야. 이제 응? 길은 보지 한 길뿐이야. 한길뿐이니네 고인이 눈 감고 앉아가지고 엎어지고 잡아지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자꾸 하지 말고 말이여 눈을 턱 뜨고 말이여 오참나날 말이여 삼천 대천 세계 시방 세계를 말이여 어떻게 한 길로 완전히 통가있는 말이여 큰 길로 우리가 턱 인자 섭취를 해야 안 되냐가 말이여. 이것이 지금 말하면 대도야. 큰 길이다 말이야. 우리가 이제 성도를 한다는 게 무상대도를 성취한다는 게큰 길을 성취한다는 이 것은, 예, 천갈래이 만개라 긴 거는 무슨 이런 길을 갖다 밟지 않고, 예, 급락색 길도 내삐고 지옥길도 내삐고 말이야. 음, 천당길도 내삐고축생길도내삐그다길 내삐어야 돼. 그건 이제 꿈속에서 한 소리다 말이야. 중생이 부처님사는길도 그것도 좀 꿈속에서 한람이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으로 이제 참으로 법을 갖다 바로 알이 말이여. 부처가 중생이고 무엇이고 군락세이고 지옥이고 이걸 다 내주고 다집히라 돼. 다 내준단 말이여. 조금이라도 부처니 중세에 간 생각. 군락세니 지옥에 간생이 있으면은 이큰길을 모른다 그 말이여. 그래 그러니까 이 길에서 보면은 부처도 찾아볼 수도 없고 말이여. 중생을 찾아볼 수도 없고 군락세도 찾아볼 수도 없고 어 결국은 막 지옥도 찾아볼 수 없는데 여기에서는 만안되면은 이리 가든지 저리 가든지 말이야 살, 만님그 가슴을 만면무에 자제하고 말이야 참말로 이것은 버라고 이제, 아, 어, 보통을 말하지면이기 부사의 합교이 아닐까 하든. 이건 상, 상을 가겠고, 생각을 가있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미래의 길을 들아도생각해보기생각 해볼 수없는거고 미래의 길을 들아도설명할설명도할수 없는 것이야. 예? 부처님 만듦에 8만 대행년을다 살했지만은, 이 길은 실제로 설명을 못 하겠다. 그말이 설명 못 하는 거야. 부처님이 설명했다고 하면 빼는 거지 말이야. 응? 음? 부처님이 설명했다는 것은 이 길로 가는 방향을 갖다가 어른 부부시 조금 얘기하자는 습기라그 그래 이제 부처님이 이제 아주 신입문을 갖다가 아주 참말로말이야 아주 착, 착, 착, 착, 철하게 미시하게, 세밀하게 설명해놓고도 뭐라고 하냐면은 이 이제 근본 법이라는 것은 내가 말이야내뿐 아니라 삼시지부로 역대 조사가 말이야 일시에 출리 내가 미래집에 다 하도록 설명하도록 해도 틀어끝마지도 설명을 다못 한다 이말이야 왜 그러냐면은 이 근본 큰 맵이라 큰 길이라 이것은 말로 할 것도 설명할 수도 없고 어 문자로도 표현할 수도 없고 이사랑분별과 어떻게 생각할 수도 없다 그말이요 예? 이것은 오직 깨쳐야만은 이 길을 갔다가 바로 알수 있는 것이지 예? 사랑분별과 언어 문자로서는 이것은 표현도 할 수도 없고 그건 생각도 그건 안 되는 것이야 이것은 오직 깨친 데 있단 말이요 그래 이제 이원 근본 길이란 것은 비문그저 저기. 서 있는 범성과 창불과 극락시 우진, 무진 우진, 우진 뭐, 기획하는 거야. 이것들 다밀빈데 이것을 다밀빈니서 이것을 갖다다다찾차볼수 없는 데서 실제 벽비 서는 것이거든 그럼 오늘 인제험의 사료관을 내가 얘기했다 말이야 사료관을 얘기했는데 그 네가지 법을 얘기하니까 아그네가지가 만들면 참 그렇게 뭐참 외롭고 그런 모양인가 그래 그럼 네가지 법을 집합만 만네면가지법은 모른다 그 말이야 네가지 법뿐 아니야 이걸 갖다고 상세하게 말해 하8만4천 번분이 버린단 말이야. 에? 상세하게 갖다가 자꾸 자꾸 따갈다으면8만4천갈에 버리는 것이야. 어? 8만4천갈에 버려지는데 이걸 갖다 근본적으로 갖다 이걸 갖다 종합해 버는네 가지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네 그러니까 가지라 한 것도 사실에있는 말로 하자인게 네 가지 가는 긴데 한 가지도 없다고 말해. 한 가지도 없어. 어? 한 가지도 없어. 한 가지도 찾아볼 수 없단 말이야 이것은 이제 중생이 하도 모르니까는 부득이해서 말이여 뭐 사료관이니 뭐 삼민이 삼군이니 삼면 사요니 일 사는 것이지 그거 뭐삼과 따로 있고 실질이 있고 뭐뭐 삼군 저산면 사요 있고 사료관이 따로 있고 이렇다는데서 이제 실제로이 인제시 법문 든다면은 그 사람은 영혼투를인제시을 모르는뿐만 아니라 말이여 불법은 영혼투를 모르는 것이야 아, 어? 때그 중세에는 가서는 이웃 뭐 그냥 그만 저게 뭐 근본에 이 띠어 띠어 하까 뜨면은 도저히 많인 허공을 가서 그냥 날로로 가는 가지 대입일거든. 그걸 우지날라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할수없는 방편으로서, 방편으로서 삼군이, 삼민이, 사회원이 말이 사료관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라. 이런 소리를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할수없어 봉사들, 응? 봉사들, 정신없는 사람들 말이야 이런 소리를 보고 하는 소리지. 정신없는 사람한테 이런 소리 하다 하는 결고 인재심도 그만 저기 자기 생명을 못 찾고 만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 선지 말이야. 공부를 부지런히, 부지런히 해가 있고 인재시임을 뚜드려 잡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인재시임 무슨 말한 소리 아그 무슨 소린고 하긴 만나를 해봐알 수는 없는데 이런 사람이 되어놓은만뭐안이미래를을닫아주 그건 언인지 남은 정도로 만 산성장 노력하고 많은 거지요 눈이 감쪽 감쪽하고 만뭐 안되김이 손이 꼼짝꼼짝 했으니 꼼짝 그 사람 자라. 이거 다 보고 눈이 꼼짝하지 안 그래 다 산산한 것 같지만 사실순만 큰분 모르는 건전 산성장이예요 산성장 그러니깨네 어쩐지인시험도 뛰니 막두들려 잡을 수 있고, 부처들 만들면 네가 무엇이냐고 뭐 큰소리칠수 있는 말이야. 추적 대장부와 대사만은 차별로 법을 아는 것이지 말이지. 이 말로만 자꾸 따라갔다 는이 운투는 법 모르는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럼 어떻게 일갔다 이제 우리가 바로 성취하겠나. 그니 그러니까 공부를 부지런 부지런 해가있고 얼른 우리가 이제 참으로 공부를 깨치안 되겠어. 거인 배에 있지뭐 앉아가 있고, 음? 이제 법문, 법문 가지 말고, 법문 가는 부담도 어떻 공부 부지런히 부지런해가있고 찬산산 부처님 산 인재신리법문, 찬산 부처님 법문을 듣고라 하더군 말이에요. 이거 실제 사실 알고 보면, 알고 보면 양 것도 아니여 어? 그때 미준, 저 부처님 장 그런 말, 조사심도 그런 말씀을 해서, 팔만 대행기 식창원지라고 말이에요. 팔만 대행기는 그 뭐고 말이냐면, 저우처님 저기 고림이나 딱 내피는 그 우친이 수지도 갈만큼 무난기라고. 이런 말을 했는데, 난 그, 그렇게도 안 보거든. 팔만 대행기는 한 것이 전체 다 무신이에요. 지는 설비세요. 에? 그뭐안 되면 그뭐 후지 쪼가리 그건 그래도 뭐 사람 죽이는 못하지만은 내용을 알고 보면 그뿐만 아니라 인제 지금 사려고 하는 산민 3명, 산민 사는 것이 아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 볼때말 뭐야 멀만 눈에다 갔다 어지니 저기 저저저 저, 저, 저, 꼬치가리 있는 식이야아 보통 뭐라 그래도 안 쪼개는 멀만 눈에다가 꼬치가리 집이 없면어지 대피소 그 사람 용인 눈 멀어 필거 아니야 그러니까이 법무위란 것이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사람 죽이 흥기고 모린 사람이 볼 때는 하그뭐 뭐. 뭐 눈가고 있으니까 알수 있나 모르는 게 말이야 이무뭐 잠바를 먹고 살긴가 아니고 그 말고 지금 대가리 뛰고 뭐달라드는바이나 아니야 아니냐 말이야 예 그게 그래 이제 고연이 매기 귀신인지도 모르고 자꾸 뭘로 달라들지 말고 눈 얼른 뜨고 말이야 이설비나을 갖다 빼뺏어서 말이야 저금탈한폭받는로 지금 내일 는 이런 큰 대장부가 뛰어서 나서야 될거아니까